어 태연 석배님 지금 어. 무슨 촬영하러 오셨어요? 아 저희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막 감정을 좀 잡느라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. 어떤 감정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<웃음> 프로필을 하는 게이 사진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 많은 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즐겁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좀 빈장되고 좀 힘든 역전나있어니좀 편하게 오시죠. 프로필 촬영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? 아 어... 어, 죄송한데 제가 이쪽에서잘나서 이쪽으로 찍어주어요 아. 죄송합니다. <웃음> 프로필 촬영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? 아 어,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어제 안아도 패드 했습니다. 수분 공급을 좀 위해서. 효과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? 어, 아무래도 어? 좀 흡수가 좋다 보니까. 얘기를 좀 듣기는 같습니다. 이 촬영을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있으신가요? 아 지금 촬영 중인 이제 9월에 방송 중인 JTBC 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편집본을 좀 모니터를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가지 있 있어요. 앞으로 어떻게 연기해야 되나 뭐 이런 방향성 같은 걸좀 알아보기 위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그러면은 오늘 식사는?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? 아 오늘은 좀 고생을 했으니까 아, 아무래도 좀 고향적인 것을 신경 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. 어? 주방에 많이 배고프신가봐요 뭐 배고프다 기보다 뭐 이런 뭐 주방 이런 거 예상에서 아주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잘해 먹거든요 아 어떤 요리를? 뭐많에요뭐 아, 뭐 기본적인 뭐 제육볶음 아니면 제 고기를 좋아해서 홍수요. 아, 강태기 뭐 감동 새우 많이 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할때 포인트가 있다면? 요리를 할때 포인트라. 아, 없습니다. 아, 아우, 없습니다. 아무래도 뭐 맛이죠. 맛. 맛과 청결.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. 음,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, 뭐 극단적인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작품을 위해서 좀더 다른 모습을 어떻게 한번 보여 드릴 수 있을까 가지고 이제 생각되는게좀 이미지적인 조금의 변화 응. 간단하게 응. 그러면은 프로필 중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자 저는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이따 보세요